자 아쉬운 김에 v 이앱 종료 기념으로 3분 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분입니다 자, 정확히 3분을 저는 할거기 때문에 20분까지 하도록 할게요 으악 오빠 양치 조심해요 잘못 건드리면 대박 아파요 네, 걱정. How are you? I'm so fine 몇분 몇 못했는데 3분의 2 슈울트 맞아요 저 진짜 3분의 2 슈울트인데 학원 시간을 옮겨야 하나 아 그렇구나 내가 브이앱 시간을 옮겨야 하나 자 이제 20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곡아 <웃음>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<웃음> 마지막 한 곡이래요 <웃음> 마지막 한나의 맨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선택된 멘션은 나도 답장 해달라 사랑해 이분에게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슛 리을 m 자 아쉬운 김에 v 이앱 종료 기념 3분 멘파자 여기서 종료!